1일차입니다. 끈적거림도 없고,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지는 느낌? 음, 윤기가 나는 듯한 느낌? 피부로 먹는 느낌이? 좀 연해진 것 같아요. 하얘지었나요? 피부가 너무 밝아졌다. 얇아졌다는? 맑아져.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우면서.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? 지금? 생얼 지고 탈색도 예해죠 밝아지고. 이게 얇진 음. 모습? 광채가 납니다. 얼굴이 너무너무 맑아졌다. 화내졌다는 얘기죠? 많이 탱글탱글해진 느낌? 겠습니다 붉은 색소, 갈색 색소, 그다음 검은 색소가 있어요. 피부 자극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색소들이다. 이런데다가 비타민 C 앰플을 좀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미라든가 주근깨 그리고 어 검버섯 등이 많이 생기면서 피부가 칙칙해지더라고요 얼굴에 기미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피부가 좀 칙칙해서 평소에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붉은기 이런 쪽으로 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제 피부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본연의 나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하루 종일 좀 우울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얼굴이 되게 많이 맑아지고 밝아진 게 느껴지고요 기미에 있어서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 하루 이틀 그냥 거의 쓰면서 느껴지는 건 수분감이 충만해지고 그 광택이 나고 3주차 정도 들었을 때부터 피부가 확실히 맑아진 게 이렇게 거울 앞에 섰을 때마다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묻지도 않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, 이거는 부드럽고 끈적임이 적어서 굉장히 좋았고요. 알림성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이 피부에서도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었습니다. 피부 보호막이 형성됐다라는 느낌? 피부를 만졌을 때 탱글탱글해졌다. 아기 피부처럼. 마치 그 기초화장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촉촉하고 그 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3주 정도 됐는데 피부 나이가 두 살이나 젊어졌어요. 확실히 광택감이라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일단 피부 톤이 되게 많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주근깨가 굉장히 많은데 주근깨가 굉장히 많이 옅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우 당연히죠. 저는 지금 제 주변에 발라야 된다. 어 젊으면 젊어서 발라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발라야 되고 남녀노소 모두 다 권하고 싶고 특히 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, 엄마들 꼭 권하고 싶습니다 어 써보시면 알 겁니다 네. 써보시면 알아요 하루 이틀만 딱 써보셔도 거울 앞에 있는 내 얼굴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광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젊어 보이는 부분,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쭉이 앰플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4주 동안에 롤프 유바이옴 비타민C 앰플 체험단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결과를 보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피부톤, 그리고 미백에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, 다른 제품들이 비해서 아무래도 영국산 프리미엄 원료를 썼다던가 그 다음에 이중 안정화 공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질되는 것들을 좀 막았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1.5ml 단위로 28일 동안 한달 동안 쓰실 수 있게 소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고가의 비타민C 제품들 쓰게 되면 한번 열고 나면 공기 중에 침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성이 잘 일어납니다.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총 81% 분들에 있어서 피부 컨디션의 전체적인 개선이 있었고요. 73% 정도의 분들에서 어, 피부 톤의 어떤 많은 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즉 4주라는 단기간의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. 그 외에도 좀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색소침착, 기미 이런 것들에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옆에 보시는 마크브 데이터를 보시면 1주차 때와 4주차 때를 비교한 그림인데요. 전반적으로 뭐 피부톤이나 미백효과, 색소침착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8% 정도의 분들이 있어서는 효과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것은 아마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사용 방법에 의한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저녁에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물론 이제 집중 케어를 위해서는 낮에 산화 스트레스 많은 낮에도 비타민 C를 좀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. 4주 동안의 테스트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단기간만 사용을 해도 색소 침착이나 피부 톤에 많은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색소라 진피색소라든가 기미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기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먹는 비타민 C나 콜라겐 등을 같이 병용을 해 주는 게 좋은데요. 깊이 있는 진피색소에는 바르는 화장품이 좀 닿기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배가 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마지막으로 비타민C 앰플 바르고 나서 꼭 반드시 위쪽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비타민C 앰플 같은 경우에는 빛과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.5ml에 나눠서 다 소분해서 뭐 빛도 차단하는 이런 갈색 앰플 병을 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장 보관을 해서 이것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롤프 비타민C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 쓰시면 손입니다 써봐야 합니다 젊음을 가져다 드립니다 어, 리얼광채 비타민C 앰플 모두 발라보세요